선악, 호추와 세간의 선악과 호추와 좋고 또 추한거와 내지 더 나아가서 연지여친, 원지여친과의 원을원자인데요 그 원망과 친한거. 지여라고 하는 건와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원과 친과 원친. 멀고 각 친한거죠. 쉽게 말하면 원과 친과. 언어, 촉자. 언어로 막 부딪히고 다투고 하는거지요. 언어 촉자와 기쟁지시에 뭐또 역시 속이고 다투고 언어로 대결하고 또 속이고 다투는 때에 병장 위공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가져서 공이라고 여겨서 위공이라는 건다 없는 거라고 여겨가지고 불사 수혜 수해 하나니라 수혜라 그 해로움으로 갚아주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나니 무주라고 하는 걸 수행할 때 해로움으로 갚아준다 수혜 나쁜 걸로 한번 되돌려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나니 염념지중에 그 생각생각 생각 속에서 불사 전경하나니라 앞에 펼쳐진 것을 그게 생각하지 아니하나니라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전념, 금념 후념에 과거 생각, 지금 생각, 뒤의 생각에 염념이 상속하여 생각 생각이 이어져가지고 부단하면 끊어지지 아니하면 명의 개박이며 이것은 바로 개박이며 어제법상의 그 모든 사물을 사물에 염념이 부주하면 생각 생각이 머물지 아니하면 집착하지 아니하면 즉 무박이니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요 염념 상속하면 명의 개박이고 염념 부주하면 무박이다 그래서 개박이라고는 얽힌 건데 뭐에 얽혔느냐 자기 생각에 얽혔다 이게 염념 삼속. 염염이 계속 이어지면 이건 얽힌 거고, 염염이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박이다. 그래서 개박과 무박.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이제 제법상 뭐 이런데, 이 위상자가 이런 나오는데요. 이런데 위상자는 전부가 이게 이제 어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라 그럴 때, 세상이라고 쓸때 위상자 이거 어조사죠. 그리고 뭐 영산해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해상이라는 것도 이제 이거 모임이라는 거지 모임우위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해상 또 말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상 서문에서도 이제 나왔는데요 말상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다 이거지 끝우위라 이제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자에서 위쌍자가 허사 그 해석 안 되는 말또 조사 도와주는 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상에 그러면 제일 끝에 이런 소리예요. 말상에 그러니까 이제 전등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 말상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상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나도 말상에 지옥 간다. 그래서 아 대선지식이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안가면 누가 너를 구제해주겠나? <웃음> <웃음> <웃음> 조주 전등록 이게 저제 10권에 보면 조주 오록이 있는데 전등록 제 10권 조주 오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화상도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말상에 내가 제일 끝에 내가 지옥 간다. 그 대선지식 어떻게 지옥 갑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너를 구제해 주겠느냐 이거지.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찌 되겠어요. 그 묻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지옥 간다 이 소리보다 뭐 100배 대단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말상이라고 이제 씁니다. 조조오록 같은 데 보면 말상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위상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시 이것은 이 무주로 의본이니라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니라. 선지시가 선지식이어 에이 일체상이 명의 무상이니라. 밖으로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이름이 무상이 되나니라. 일체상을 여인다 라고 하는게 일체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무상입니다. 일체상이 다 있는데 일체상을 가서 하나하나 부수는게 아니라 일체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무상이라는거지요. 명의 무상이니 능이여 상하면 능이 상을 여이면 즉, 법체가 청정하나니라, 곧 법의 본체가 청정해진 아니라, 차시 이 무상으로 위체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 것이니라. 선지시가, 어, 재경상에, 모든 경계에, 여기 이제, 이 경상에 할때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조사예요. 모든 경계에, 심물념말 무념이니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말한다. 무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뭐, 경계가 있는데 만가지 경계가 있는데 그 만가지 경계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것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니니 어, 자염상에 자기의 생각에 상이 재경하야 항상 모든 경계를 여여서 불어 경상에 저 경계에 아 심생이니라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자영상에 상이 재경하야 여기 이제 무념에 대한 아주 해석인데요. 무념이란 뭐냐 재경상의 재경에 불염, 불념, 재경에 불염하는 것이 무념인데, 재경 불염이라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게 무념이다. 물든다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 거죠. 재경 불염이라, 뭐가 나타나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무념이다 이거죠. 이는 무념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자염상에 자기의 생각에, 상리 재경하여, 항상 모든 경계를 여의어서 생각 속에 경계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불어 경상 생심이니라. 경계에 마음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경계에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무념이다 이거지. 경계를 안 보는 게 무념이 아니고 경계를 이제 등지는 게 무념이 아니고 경계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념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무념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무념이란 뭐냐? 무념이란 뭐냐? 이제경불념이다 모든 경계에 문득지 아니하는 것이 무념이다. 약지 백물불사하야 만약 다만 백물을 이 말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서 염을, 염이 지인 제각하면, 생각이 다 제거해 되면, 제거가 되면, 일념이 절하면 즉사하야, 일념이한 생각이 끊어지면 곧 죽어서, 별처에 수생하나니라, 다른 곳에 가서 생을 받게 되나니라, 시우이 대착이니라, 이것은 크게 그릇된 것이니라, 이 백물불사가 절대 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물을 불사하게 되면 이제 죽는 거와 동시에 다른 데 가서 또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물불사는 그냥 이거를 잠복시켜 놓은 거지 화통하게 터진 게 아니다 이 소리에 백물불사가 무념이 아니라 재경불념이 무념이다 이게 이제 무념에 대한 이 의미가 모든 경계를 보되 재경 온갖 사물을 다 본다라는거죠. 거기에 물들지만아니 하면 그게 이제 무념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선종 사상학적인 맥락을 짚어보면 엄청난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통 이제 선종사상사적으로 이제 볼 때는 대부분이 백물불사라. 백물을 옛날 사람들이 번역할 고 온갖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을 온갖 것을 백물, 백이라는 건 모든 것, 모든이라는 소리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물. 그래서 온갖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착이다. 대착.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요 착자를 어떻게 쓰죠? 세금변에 예석한 건가요? 이거는 아주 남종선에서볼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면 남종선그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백물불사는 대찰고 재경불염이 이게 무념이다. 이대보대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념이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려고 그러고,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려고 그러면안된다는거죠 전혀 안된다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대착이니라, 학도자는 사진이라, 도를 배우는 일은 생각할지니라. 약 불식, 법의하면, 만약 법의를 알지 못하면, 자착은 유가나, 자착이라 스스로 잘못되는 것은 오히려 어, 좋으나, 또 갱권 타인하야 다시 또 타인에게 권해서 자미도 불견하고 스스로 모르는 것도 보지 못하고 우방불경하나니라 또한 불경을 비방하나니라 자미불견하고 우방불경이라 멋진 얘기예요 스스로 모르는 걸 전혀 못 보니까 또 불경이 잘못됐다. 그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저 나홍스님도 그러고 초심자들이 반야심경을 이제 애우라고 그러면 반야심경에 눈,코,귀가 없다 이랬거든요 아내비서에 그리고 자기는 만져본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불경이 잘못됐다.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 그랬나. 이런게 이런 바로 이제 잠이 불견하고 스스로 미혹함을 보지 못하고 어? 우방불경이라 또한 불경을 비방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생긴 게 이게 코가 없는 게 아니라 코가 자성이 없다는 말인데요. 다 어머니 아버지 인연으로 생겨서 이게 생겼지만 자성이 없는 거라. 그게 없는 거죠. 자성이 없다. 연기법이니까. 제법은 공상이니 공상은 불생불멸이고 자성이 없다는 말이지 형태가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성공이지 현상공이 아닌데 자성으로는 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을 하니까 경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르는 건 모르고 이제 경전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소위로 그러므로 이 무념하야 무념을 세워서 정을 삼나니라 선지시가 운하 이 무념하야 위종고 어떤 것을 무념을 세워서 정을 삼는다고 하는 거. 어찌해서 어찌, 어찌 해서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고 지연 구설견성이니라 다만 입으로 견성을 말하기 때문이니라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이니라 미인은 어, 경상에 유념하고 경계에 생각을 두고 이제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항상 사물 속에 있는거지요. 경상의 유념이라, 뭐 들은거 본거, 생각이 거기 경상에만 있다 이거예요. 경상의 유념이라, 이 멋진 말이에요. 경계에 생각이 있다. 그래서 경상에 생각이 있고, 또 염상에 변기 사견하여, 또생각의 문득 또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어떻게 되느냐, 일체 진로 망상이, 일체 번뇌 망상이 종차이 생안 아니라 이로부터 생긴 아니라 생각을 사물에 두고 그 사물에 또 잘못된 견해를 일으켜서 온갖 번뇌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번뇌 망상 잘못된 견해는 생각이 사물에 집착하는 데 있다. 이 소리죠. 그생그 그 사물에 보이는 모습은 자기가 만든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런다 이거 종차의 생하나니 자성에는 본무일법 가득이니 본래 한법도 집착할 것, 구할 것, 얻을만한 거다 이 말은 집착할만한 것이 없다. 집착할만한 것이 없나니 야교 소득이라 하야 만약 얻을 바 집착할 것이 있다라고 하야 망설 화복하면, 망령 때의 화와 폭을 말하면, 즉시 진로 사견이니라, 곧 진로와 사견이니라, 번뇌요 잘못된 견해니라. 고로 차법문은이법문은이 이 무념하야 위종이니라,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선지시가 무자는 무하사며 염자는 염하물고, 무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없는 것이며 하사 이 말은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이 말이죠. 또 염자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염하물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 고 물도 역시 어떤 것, 뭐 일이다, 뭐 물이다 그게 아니고 전부 무엇을 어떤 것을 이런 말이죠. 무자는 무 이상이니 무자라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없는 것이니 이상이 없는 것이니 무제진로지심이요 모든 진로지심이 없는 것이요 염자는 염 진여 본성이니라 염이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진여는 즉시 염지체며 진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본체이며 염자는 즉시 진여지용이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여의 용이다. 진여와 염 이것도 이제 육조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죠. 진여자성이, 기염이요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비안이비능념이니라. 아니, 비 아니 비설이능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전부 진여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비설이 능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라. 진여가 유성이니 진여가 성이 있으니 그 본성이 있으니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다. 이들이 진여가 성이 있으니 고이로 그러므로, 기념하나니라, 생각을 일으키나니라. 여기서 이제 육조단경에서, 기여기념기여가 기념, 염을 일으킨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여가 염을 일으킨다는 거죠. 염이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진여의 본성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대 사물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무념이고 그게 진여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여가 유성인이 소위로 기념하느니라. 이 멋진 말이에요. 진여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생각을 일으키느아니라 진여가 양모하면, 진여가 만약 없으면, 아니, 색성이, 눈, 기 색성,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색, 안색, 이성이죠. 말하자면, 안색, 이성. 눈으로 색을 보고, 소리로, 귀로 소리를 듣는 이런 것이, 당시에 적게 하나 니라 바로 그 순간에 없어진다. 도저히 아무리 봐도 보일,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선지 씨가, 진여 자성이 기념하여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육군이 수유 견문각지나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이 있으나 이아니비설 신의가 이제 움직이는 작용을 견문각지라 그러죠. 불현만정하여 만정에 물들지 아니해서 이 진성이 상자제하나니라 그러므로 진성이 항상 자제하나니라이 구절이 그 남종선 내용을 잘 설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문선 117권에 보면 모구자 진운선사가 하루는 육조단경을 이렇게 창가에서 보는데 이,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초견성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교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보다 그냥 성불해요. 근데 요즘은 그 이게 뭘까? 이게 사실일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전부 깎아만 하지. 한 걸음도 발전을 못해요 그냥. 쩍쩍 아니면 깎아요. 이게 뭘까? 이게 그럴까? 그게 뭘까? 사실일까? 이게 완전히 그 틀린 거지. 육조단경 보다가 이제 견성했다. 그래가지고, 그 보조선사 이제 비문해보면 아주 놀래고 기뻐서 진여자성이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육군이 견문각지나 재경에 문들지 않아가지고 진상이 항상 차지한. 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죠. 아주 놀래고 기뻐가지고 그냥 미정류의 그 사실을 얻어서 그 법당을 빙빙 돌면서 이걸 큰 소리로 이렇게 읊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여기서 그 아주 그 자성의 근본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초견성 제일 네 번을 깨닫는데 첫 번째 이구절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한번 우리도 잘 봐요. 혹시 알아라인가 깨달을려면? 아모못자아고 <웃음> 깨닫고 우리라고못 깨달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이 본원 말하자면 그 감각 작용과 그 형이상학적인 말하자면 본체 이 구조를 여기서 설명한 거거든요. 요즘 개념상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선지 씨가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자성은 바로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성은 기, 기념을 한다.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야.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안이비설신의 이 모든 육군 감각이 수유견문각지나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알고 하는 이런 작용이 있으나 보기는 보나 만경에 물들어서 썩는 게 아니다. 불연만경하여 만 가지 경계 보는 대로 거기에 뭐 자성이 썩는다든지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날 봐도 만날 그 상태에서 본다 이 소리예요. 만경에 물들지 아니해서 진성이 상자제라, 진성이 항상 스스로 있어요. 보지만은 늘 스스로 있으면서 보지. 그 보는데 뒤섞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소리를 듣지만은 이 진성이 소리에 뒤섞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뭐, 맛을 보지만은 맛에 뒤섞여서 맛보는 그 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청정성이 시간 공간과 상관없이 항상 스스로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진성 상자재. 그러니까 말세니 뭐니 이걸 철저히 부정하는 것도 바로 이거 진성 상자재 여기에 그참 의미가 있는 거죠요 해석적으로는 말세가 있으나 진성에는 말세가 없다. 항상 주장하는 게모호자 진운 선사거든요 그러니까 만경에 물들면 말세가 있지만 물들지 아니하는 데 무슨 말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리상으로는 인도가 있고 뭐 우리나라가 있지만은 진성이야 뭐 인도가 어디, 있고 우리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뭐 법을 받아 온다든지 누가 준다든지 이거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성 상자제라는 거, 진성이 항상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한다 그러는 거. 이제 이걸 보면은 뭐 무슨 적자니 서자니 이런 것도 소용 없고, 어 직계니 반계니 무슨 어디다 뭐 어디다 이런 거다 이제 이런데 근거하지 않고 하는 소리 세속적으로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 이거 이제 보면은 정말 이 학문이 수행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금강경이 있다가 성불하고 이게 이제 교학과 수행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논문 써가지고 성불했다 소리는 <웃음> 아직 뭘못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그게 왜 그런지 몰라도 비구 스님들 보고 졸업하는 사람들 보고 졸업하고 뭐 할래 물어보면뭐 참선하러 간다 그러고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경보러 간다 그러는데 비구니 스님들 보고 어디가 뭐 할래 그럼 전부 대학원 가고 뭐 어디 애국 가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불교는 비구 스님들이 지키겠구나 하시는 <웃음> <생각>. <웃음> 역시. 아이 참선하고, 기도하고, 경보고,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지키지, 뭐, 대학원 맨날 가서, 뭐, 까까쩍쩍 해봐야, 이게 무슨 큰 영험이 있겠나고, 완전히 이제, 학문이 분리가 돼가지고,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수유 견문각지나 진성이 상자자라.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비록 견문각지하는 작용이 있지만은, 진성은 항상 스스로 있나니라 항상 자제하느니라. 고로 이르되 선능 분별 재성호대, 고로 말하기를, 능선 분별 재법상하대, 능이 잘 모든 법상을 분별하되 여기서 법상이라는 건 무슨 뭐 교우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거죠. 법상을 분별하대라고 그러는 게, 비록 견문각지가 있으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어, 제일의에는그제일의 그 본체에는 이 부동이라 하니라 움직이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했나니라. 이거 유마경에 있는 말인데, 그, 육조단경에서 유마경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요 능선분별체 법상하되, 모든 법상을 잘, 능이 잘 분별을 하되, 분별이라는 건잘 이제 구분한다.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어제 1위에는 가지고 그 본체 근본에는 부동이라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선의 그 구조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조선이. 그래서 말세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성 성불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종선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보통 선에서 볼수 없는 그 획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구자 진우리 그걸 알았어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거든. 그근데이게 그럼 무슨 저 경전이라든지 무슨 계통이 있는가 이걸 화엄경에서 또 찾아내고. 그리고 인문 그 절차를 어떻게 되는가 인문 절차는 통연장자 화엄론에서 또 찾아내고 그냥 아주 철학자이면서 천재적인 수행자예요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육조 단경에서 그 본체를 얻고그 정당성에 대한 그 원료를 화엄경에서 찾고 그 들어가는 순서를 통연장자 화엄론에서 찾고 근데 마지막까지 이 보조를 괴롭힌 것은 그 중생이 생각할 수 있는 분별망상이거든요. 그걸 떨어내는데 대해 이제 서장을 가지고 떨어냈다. 이런 선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의 그선에 참다운 면목을 잘 몰라요. 모르고. 중국의 가나선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 간화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구자에 비하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모구자선이 높은거지요. 이건,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이런 선이 없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저, 온돌이, 세계적인 난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모른다고. 누가, 누가, 그래요? 온돌이. 난방문화, 세계 난방문화에 우리나라 온돌 같은 게 없대요. 그래서 저 국부 보물 중에 옛날 구들 그것도 국부로 정해야 되는데 안 정한다고. 사실 국보가 별거에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끼친 건 국보지. 그러니까 옛날 그 온도를 그잘 보존된 거 있으면 보을 국보로 <웃음> 정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온도를 보고 개량한게 지금 보일라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보일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을 눕혀가지고 사용할 줄 알았다. 누운 불. 서양 사람들은 전부 선불. 불이 그냥 삐죽 서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불을 사용했는데 우리 불을 눕혀가지고 <웃음> <웃음> 머리가 보통 아니고 불을 눕힌단 말이에요 불, 불이 벌레 선건데 이걸 눕혀서 오래오래 못 나가도록 방 안에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나절래 뜨겁게 하고 그런 다버리을 우리가 그렇듯이 보조선이라는 게 이게 인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하나에 없는건지 잘 몰라요. 이것은 누구나 가할수 있는 나주으로 정확한 뭐 임상실험처럼 다 증명해 보인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첫 출발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출발점이 그래서 보조선의 그 출발점을 이해하는데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수유 견문각지나 진성 상자재라, 요 구절이 요게 핵심이에요. 비록 견문각지가 있지만은, 진성은 항상 자제한다. 멋진 구절이죠. 요거 알면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보조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성불하는 거예요.